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 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 캠핑을 좋아하시나요 자전거 여행과 캠핑 그리고 먹고 즐기는 이벤트가 한 번에 펼쳐지는 혼자 알기 아까운 자전거 행사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안동 고소한 자전거 캠핑 인데요 안동에서 유명한 자방고등어와 소고기를 줄여서 고소한 이구요 안동 그란폰도와 안동땡 국토종주 코스를 즐길 수 있어서 자전거 그리고 멋진 호 호수와 산을 배경삼은 캠핑장이 다양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고소한 자전거 캠핑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캠핑입니다. 개인 텐트와 침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안동 임하호 캠핑장에 있는 카라반과 글램핑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여기에 서비스로 고등어구이 또는 한우갈비를 캠핑 이용자에게 함께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고소한 캠핑 이벤트 이용자는 고등어구이와 캠핑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만원 한우갈비와 캠핑을 이용할 경우 1인당 4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안동 로컬푸드와 주류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한 캠핑은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6일에 있는 안동 그란폰도즉 안동 친환경 자전거 라이딩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코스 길이는 1 0 5 k m 고요 상승 거도는 1904m 최고 경사도는 11%입니다. 안동 그란폰도는 전체 코스를 의무적으로 주행하는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달릴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라이딩하면 되는데요. 비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자전거 입문자부터 한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까지 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그란폰도 라이딩이기 때문에 다른 그란폰도 대회와 마찬가지로 참가비가 있고요 보급소와 안전관리 그리고 기념품과 경품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고소한 캠핑 이벤트와 무관하게 그란폰도만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참가 신청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란펀도가 부담되고 캠핑 날짜와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안동댐 국토종주 코스를 라이딩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안동댐 인증센터는 인천부산행 낙동강 종주 코스 중 하나지만 진행방향 코스가 아니라서 많이들 패스하고 지나가는데요.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을 받으려면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이죠. 국토종주와 그랜드슬램에 관심이 없더라도 안동댐 국토종주 코스에는 안동 하회마을과멋 진 풍경이 있으니까 고소한 캠핑과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가볍게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주도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